아버지에게 문의할 게 있습니다. 네문의하십시오 아버지는 자폐인과 함께 사니까 잘 아실 것 같아 문의합니다. 그러면은 제가 대답하는 동안에 같이 시금치 다듬으실까요? 아니요. 싫습니다. <놀람> 뭐야. Liberal, gray, gray, gray, gray. 내 화가 났어. 무어보지그 뭐 사람이 좋아하는 걸 파고들어라. 아버지만의 방법이라기엔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? 아유, 그러고 보면은 영호랑 사느라고 이 아빠도 참. 어, 그냥, 화를 내다, 아까처럼.